어, 여기서는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고요. 네. 시역은 실수 전체예요. 어,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넘어가면은 다 그래프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네? A가 1 이상일 때, 그리고 0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네? 일단은 A가 1 이상일 때는, 이, 뭐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아, 네. 이 로그함수의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질 수 밖에 없고요. 네. 지수 이, 요 조건일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네. 이거를 그대로 대칭이동해서, 아, 대칭이동이래. 역함수로 나타내면 저렇게 나옵니다. 오, 네. 그러면 로그함수가 이거랑 이거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로그 함수만 정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랑 이렇게랑? 네. 와. 네네네. 음. 여기서도 네 1. 네. 1,0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건강한습영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